전원주택은 실패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한테 생겼던 일입니다. 다 응급실이 만석이라네요. 코로나 때문에 부자, 힘 있는 자들은 왜늘 모여 살까요? 단독주택도 갖고 있으면 돈이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 해답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빠숑 김학열님 부동산계에선 뭐 이미 아이돌 스타급이죠. 따라서 내용은 당연히 대중적인 주거지, 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관심사 단독 전원 얘기는 아예 없냐? 네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대놓고 저자는 이럽니다 전원주택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책은 끝까지 밑줄 빡빡 그어가며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두 가지 때문 그 결과 단독주택도 돈이 될까? 라는 처음 질문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 평지도 아닌 언덕길에다 뭐 편의시설도 거의 없죠 얼마 전 다녀온 평창동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쪽 분들 따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그러다 가랭이 찢어진다 라는 뜻인 것 같네요 세콤비용 이거 상당합니다 집이 클수록 더 비싸고요 근데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혜택만 고스란히 누리는 곳이 있다 바로 청와대 근처 대사관, 외국 공관, 관공서 그리고 대기업 본사 건물 주변입니다 근처 가보셨죠? 거긴 새콤이 뭐야 아예 경비원이 24시간 말뚝 보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 분들은 무료로 철통보안 완전 땡큐죠 레미안, 자이, 이편한,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정도가 되겠는데요 아니 대기업이 어떤데요 손해보는 장사 일절 하나죠 입지선정부터 시장조사 아주 그냥 꼼꼼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게다가 조사 도중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바로 갖다 버리기도 하죠. 그러니 일단 이게 동네에 들어왔다 하면 입지는 그야말로 흥행보증수표. 관악산 푸른정기 이렇게 한강 이남 지역 대부분 학교 교과에는 이 관악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역에 이런 큰 산이 있다는 건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기에 좋죠. 물론 풍수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완전 시골 개천이에요 라고는 해도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그 말씀. 아니 저쪽 강남 양재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뭐 거의 똥물이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보건공사 예쁘게 잘 해놔서 도곡, 대치, 개포동에 그야말로 자랑이 됐습니다. 요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요. 이명박 땐 보금자리, 문재인 땐삼기 신도시, 그리고 지금은 <웃음> 뭐죠? 하여간 이런 핵심 부동산 정책은 어때요? 국민 반대, 시장 상황과는 완전 별개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 그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또 개발, 재개발되는 부분, 그 중심 말고 그 주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건축으로 집단 이주를 한다면 당연히 그 주변이 될 것이고 갑자기 폭등한 수요 때문에 그 주변 시세는 당연히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도는 꼭 투자가 아니어도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 정책 맹목적으로 있는 그대로 따라만 가도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잘 알다시피 말 바꾸는 게 직업인 그분들 호재는 호재일 뿐 되도록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수도권 핵심 교통망 당연히 1순위는 지하철이겠죠 하지만 이게 없다고 너무 실망 마세요 우리에겐 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과 BRT M버스는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를 말하고요 BRT 이건 도심과 서울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급행 버스 또 최근에는 모두의 관심사죠 GTX 이 책에도 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답사하실 때도 당연히 그 주변부터 둘러보는 게 순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 바로 수도권 제2순환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라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완성되면 당연히 그 주변 단독 필지 확실히 많아질 거고요. 물론 가격도 확뛸 겁니다. 그러니 딱 지금, 전체적으로 미개통한 곳이 많은 딱 지금을 주목하시라 그 말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딱요맘때 가격이 가장 합리적일 테니까요. 아,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아까워하는 게 있죠. 바로 주차비 송금수수료. <웃음>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한다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이 톨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단돈 100원 차이에도 통행량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기 때문이죠. 심지어 초창기 영종 신도시 미입주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톨비였습니다. 영종대교의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다리 위로 갈 때와 아래로 갈때 각각 요금이 달랐으니까요. 도심 내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네, 녹지죠. 따라서 미군부대가 사라진 그 자리는 당연히 녹지가 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연히 그 주변도 인기가 많아질 테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 같은 도심지 얘기. 파주 등 전방 다른 지역은 거기 아니라도 녹지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녹지 대신 개발지로 유력하겠죠. 눈여겨보시고요. 아, 이건 참고로요. 군부대가 자리한 곳은 대부분 전망 좋은 명당 자리 그래야 적을 관찰하기 쉬우니까 파주의 LG, 천안 아산의 삼성 등등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지역을 만든 1등 공신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대기업이죠 딱히 특징도 없는 시골 동네를 멱살 잡고 그냥 하드캐리 했으니까요 물론 환경오염이나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인프라가 있는 법 딱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원 단독주택 입지 측면에서도 요 대기업들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는 점 부정할 순 없겠네요. 그러니 앞으로도 요 대기업들의 이전 또는 신설 지역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판교는 분당이 아니다. 분당은 성남이 아니다. 송도는 인천이 아니다. 중동은 부천이 아니다. 강남은 서울이 아니다. 일산은 고향이 아니다. 동탄은 화성이 아니다. 이름 난댄 비싸요. 비싼댄 그만큼 값어치를 하고요. 전원주택은 실패했다. 빠숑님이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실패까지는 좀제판단으론요 이 대형병원 거주지에서 약 30분 안쪽에만 있다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근데 또한 개만 있어도 살짝 불안하긴 하고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한테 생겼던 일입니다 집에서 작업하시다가 사고가 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었죠 119를 불렀더니 구급차가 아니라 소방차가 오더랍니다 구급차는 코로나로 다 나가고 없다고 또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부탁했더니 다 응급실이 만석이라네요 코로나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변 대형병원을 찾아 이동했고요 다행히 위기는 잘 넘겼습니다 이렇듯 종합병원 다다익선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엔 더욱 말이죠 LH의 개발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흔한 시행이 아니에요 국가와 지자체가 정말 사활을 걸고 하는 기획사업이죠 따라서 여기 단독 필지 당연히 모든 기반시설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만족도는 거의 최상급 나중에 팔 때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때문에 제가 단독 택지 늘갑 오브 갑은 LH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혹시 김포 아파트 가보셨나요? 같은 단지인데도요 한강이 조망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층별 시세 차이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그만큼 이 한강 프리미엄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행인 건 아직도 한강 근처 미개발지가 많다는 사실 일단 어느 곳이든 한강만 보인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뭘까요? 여기 파란색, 이게 바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허연 지역에 사는데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럼 시험 쳐야 된다는 그 뜻. 따라서 기존 초중학교가 명문이어야 고등학교도 좋은 데로 많이 보내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 근처 학원, 인프라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부자 힘 있는 자들은 왜늘 모여 살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요. 책에서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랍니다. 무려 삼국시대부터 계속되는 현상. 왜 그런지는 차치하고 일단 기득권들이 모여 산다는 이 지역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데가 부동산 가치가 높으니까요. 자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가 어딨냐? 딱 세종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인구 증가 지역이죠. 여긴 제가 나중에 꼭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 돈 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돈 되는 자리에 있을 때만 아 근데 아까부터 너무 빡빡하게 돈돈 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부터 말하면서 계속 좀 그러네요. 그냥 돈 말고요, 투자 말고요. 아까 처음 가정대로 요 단어를 인프라로 바꿔서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말 되겠죠? 어차피 단독 전원 안 팔고 그냥 쭉쭉 살 건데 그럼 여기까지 저직사홍, 언제나 여러분의 온전한 휴식을 열망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